하나씩 들고 뛰어야 된다. 신사로워. 어, 맞아요? 하나씩 들고 뛰어야 된다. 아, <웃음> 어, <맞아요? 웃음> <하나씩> 들고...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이거 참 먼저 찾고, 이걸 그냥 사는 게 아쩐나. 저기 봐 이거. <웃음> 이거 얼마나 큰지 세... 봤는데. 저기 <웃음> <웃음> 뭐봐 <해봐야. 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거. 바로, 바로, 바로. 이동무서 옆에 있는 저거 보고, 저거 보고, 저라고 하지 않고 하지 않아 저거 보고, 저거 보고, 저거 보고, 저거 어고 저거 보고, 저거 보고, 저거 보 탱크 배터리 들고 뛰어다니는 <웃음> 꼴 아닙니까? 저거? 방 안에 <웃음> 탱크 배터리 야, 그래도 코총이라서쓸수 어, 있지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진짜 와둥둥이돼버리 어, <웃음> 어, 어. 네, 어. <웃음> <웃음> 일단 구 계속 찾아봐야 될듯 안... 가고 있어요. 어. 그냥 한 10만 원만 챙겨 가지고 가면 돼. 어. 일단 비, 지금 돈뭐 넣어 놓자. 그래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팔면 어느 정도 돈될거 같으니까. 야 됐어. 해. 우리 손에 없어. 손에는 장비라는 거 말고는 없어. 그럴 생각에. 지금 빅틱만 지금 극마스 게임도 없어. 우리 보니까 아, 저희 장비도 저는 밖에서 다 주워온 거죠. 어, 어. 아 이번에 나쁘지 않았다니까 생각 못할 수 있을 거예요. 개떡수 아니 지금? 아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도 오늘 그냥 난 내가 좋은 총으로 애들다때려 잡고 다니는 거라. 오코. 어, 어. 아나 여기 개트라우마 있는데. 씨발 여기 사람들 겁나 많이 오. 고 여기 앉은 거야. 하자라고 역할 안 끝났어요. 아니 일단 씨발 손해 본 거도 다시 메꿔야 될거아그 나서. <웃음> 아, 맞지? 아니 그래도 기본 자본이 잡혀있어야 뭐 우리가 시간 내려서 차를 찾지 아니 솔직히 자본은 조금 그, 마, 많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일단 지금 아차 찾는 게 그냥 헬이야 헬 이사 가려면은 저 많은 물자를 차에다 수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저거 그러니까 나는 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뭐 할텐데 그러니까 아... 아니 근데 그거 찾아야 돼 그냥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다 알아봐야지 그냥, 그냥 트럭 찾을까? 뭐야 트럭이... 나 지갑이 있는데? 어? <놀람> <저> 뭐지? <놀람> 원래 실 어? 있다고? 황가가 아니야? 저사람야 야! 3 0분원에 어? 뭐. 있다 야씨발 <웃음>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어요? 나한테 있었는데 진지금 살아있어 <웃음> 네? 나한테 있었어 야 우리 씨X 오늘 <웃음> 손해본 거 없다 <웃음> 개부잖나 우리 손해본 거 없는데? 개부잖아 <웃음> <웃음> 개갑 <개무졌나. 제가> 찾았어요? <웃음> 어 있어 내 가방에 있었어 <웃음> 어 뭐야 내 아니... 앞에 학기 있다 니이 나를 데리고, 니가 나를 데리고, 가 나를 데리고, 니가 나를 데리고, 니가 나를 데리고, 가나데가고 니가 나를 고가나가나고가나데 비트코인, 씨발, 잠깐만! 와, 근데 비트코인. 배야 배야돼, 배야돼, 배야배야돼배야돼똥배배야돼똥뭐야돼 똥배야돼. 똥배야돼. 똥배야돼. 똥배야돼. 똥야지자배야 어차피 야돼 똥배야돼. 몇 방? 몇 방이에요? 소웅 응, 아 이따 있다, 있다 보인다 보인다 한 명. 음. <웃음> 소. 여기 그 <웃음> 쪽. 누울 수는. 이쪽. 청소거야 아니야. 못는 쪽. 아, 놀래라. 어, 이제 두명 같은데? 일단 저 붙는 스타 하나, 노스타 하나. 하나 컷둘다 기절이에요. 아아나한명 죽었어. 아죽이 씨. 와 놀래라. 기 아 솔라블 둘이에요. 알아 알아. 나 응. 봤어. 때리고 있다가 씨. 방금왼 쪽. 봤. 아이스. 우리 다 컸? 아. 나 그럼 가방 챙겨서 바로 응. 뛸게요. 가방 아네나 그냥 바로 뛸게요. 응. 빨리 맞아요. 와피구 개좋은데? <웃음> 진짜 좋은데? 어, 연사력이 빨라가지고 근접가면 갈아버리기 너무 좋은 마스님 출혈 아니 출혈을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가방에 없어가지고 와이 새끼 가방 다 챙겨놨네 이거 게내 가방인데? 응? 아내가방이 있던 팀 그대로 싹 가져왔구나 응. 아, 가방 아까 보니까 버려진 거 하나 와 피구공 사랑한다. 걔네 처음에 죽었던 애 지금 뛰어서 빼고 왔을 빼고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어, 빨리 와야 돼 이거. 얘네. 아 왔다 왔다. 맞죠. 아나 빨리 온다. 얘네 집 근처네. 나머지애 빨리 온거 보면 올 수도? 아, 이렇게 빨리 오는 거 보면 집 근처야 얘네. 아, 파, 파. 음.